리아야 다른 곳에서 좀 하렴. 리아야, 시끄러워. 리아야, 다른 곳에서 하라니까. 엄마 자고 있는데, 왜 옆에서 그걸 하고 있니? 으으으으으 크리에이터! 재으으어요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응응응 <웃음> yeah, yeah. 밥 먹을 때 딴짓하면서 뭐 그랬니? 아이 밥 먹을 때 해줘야 밥 먹는 게 집중이 더잘 돼서 그래요 진짜이 녀석 한번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어? 내 봐라 너 맨날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거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거 중독이야 안머어도안 안 되겠다 그팝이 장난감 한동안 압수야 어! 어! 엄마! 나 이거 없으면 못뭐 살아요. <목소리> 엄마한테 혼나는데도 또 그거 누르고 있어. 넌 진짜 안 되겠다. 으 아, 그냥 다 개! <웃음> <웃음> 엄마! 밥이 만큼은안 돼요. 오. <웃음> 안 돼! 압수야 압수! 하! 아! 어, 어, 어, 어! 없어! 어, 여긴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럼 여긴! 어, 없어! 그럼 침대 밑에는! 없어! 없다고! 범빛이 다 없어졌어! 에이, 우리 집에 있는 범빛이 다 없어졌잖아! 밥이을못누들니까 소리 막 부들부들 떨려 중독 심장세가 심해지고 있어 에이, 빨리 눌러야 돼 엄마가 다 숨겨버린 게 분명해 내밥이들 어, 어딘가에 숨기셨을 거야 반드시 찾아내야 돼 잉. 어, 일단 요르루 방부터 가서 찾아볼까. 어이, 엄마가 요르루 방에 숨긴 게 틀림없어. 어디 있는 거야, 이 밥이지? 설 어, 어, 어, 여기구나, 침대 밑에 숨겼지.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어, 어, 어, 아뭐 하는데? 쉬고 있자마, 저리 안 가? 빨리 내밥있내 나. 몰라, 엄마가 주지 말랬어. 빨리 내 나. 시끄러서 워 쉬지를 못하겠네요. 여기 밑에 있지. 어? 그럼 어디 놓고 있지? 오, 어? 어? 어? 여기, 어? 이, 응? 오, 어? 이, 어. 벌쩍국이 있네. 이건 설마? 으아... 어? 찾았다네, 아고파빈. 이럴줄 알았어. 여기에 하나 찾았고, 다음 거 찾으러 가봐야겠대. 바로 엄마 방으로 가는 거야. 뭐야 음, 엄마가 어디다 숨겼을까 음, 음 내가 엄마라면 아마 어, 멀지 않은 곳에 숨겼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화장실에 상자가 어? 어 이걸 욕조 안에 엄청 뜨거운 물이 당겨있다. 당겨 안에 뭔가 있을지도? 이건 여기 안에 있다는 소리고만 어? 버튼이 있잖아 이걸 구석에 붙여야 된다고? 아 어... 아마 그러면 여기쯤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 색깔 보소 너무 티가 나잖아 엄마 누르면 뭐해? 어? 오 어,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나 봐 오! 찾았다! 코인 퍼비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오! 이렇게 되면 다 찾는 건 문제도 안느겠는걸 어? 힌트! 빨간색? 어? 다 빨간색인데! 오, 이 양탕자? 이 과일? 이 가방? 어? 과일? 의자? 어? 해산물? 야채? 어? 이게 아니라면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건지? 소파? 어? 틴트 엄마가 땡땡땡땡으로 쓰고 있어? 어? 땡땡땡땡땡? 어? 도넛? 인데 냄비? 냄비다! 냄비받침? 냄비다! 오! 찾았다 내 황금파빗! 난 이제 역시 천재할니까 악어파빗이랑 고잉파빗이랑 황금파빗은 찾았는데 나머지 파빗들은 다어디있지 찾아봐야겠다! 뭐니? 어니? 어니? 저거 뭐야? 왜 저런 곳에 빨간색이? 해? 이거 안내려가고못 참지? 어.. 아이 딱 봐도 여기 있네 아이 엄마도 참오 찾았네 역시 엄마는참 단순하다니까 이걸 여기다 묻는 바보네 역시 우리 엄마야 어? 너무 바보야 이건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어? 어.. 그래 리아야 엄마가 숨긴 밥이 찾고 있었니? 어, 어, 아니요, 아니요, 10년 전 모든 타임 캡슐 캐고 있었는데요? 내가, 파빗을, 압수라고, 했지! 말려 들어간다!